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랫동안 만들고 싶었던 우드 스토브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준비물을 한번 볼 텐데요 이피이스너 우르겔 8캔짜리 들어가는 통을 사실 그분리수고장에서 어 구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맞는 걸로 이제 이런 참치 통 같은 거 사이즈 때문에 필요한데 이거를 그, 김밥천국 같은 곳에 가면 이런 걸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했습니다. 어, 전동 드릴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연필, 그 다음에 드릴, 심, 그 다음에 못, 그 다음에 이, 이, 철 자르는 가위. 이런 것도 되게, 되게 중요하고 비싼 그런 재료들이 아니라 이런 거는 보통 집에서 공구함 같은 거 간단한 거사면망치랑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하나씩 꼭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철 자르는 거. 간단하게 집에 있는 걸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제작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다음에 망치, 그다음에 손 보호를 위해서 장갑.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우드 가스 토브 원리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만들고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를 보시면 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다가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구멍을 뚫고 이걸 위쪽에서 걸을 거라서 예, 공간은 충분한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통 위에 이 예.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원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앙에 맞춰가고 예,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예, 한 1, 2mm 정도가 더 나와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그림을 한번 더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왜 대충 그리냐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위로 자를 거라서 어차피 어, 기계처럼 정확히 못 자르기 때문에 2mm 정도만. 놓시면 됩니다 자이리고 나서 이 뚜껑에 구멍을 내보도록 할게요 대충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뚫어주세요 아 이따가 드레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현재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가위를 가지고서 이제 잘라줄 거예요 잘리죠 좀 공간을 확보에 대해서 두 군데로 잘라게요 이제 이 라인까지 들어왔으면 여기서부터 이쪽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날카로우니까 꼭 장갑 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조금 씩 조금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다 잘라버렸습니다. 일단은, 원형을 이 통보다 너무 크게 자르면 안 돼요. 나중에 빡빡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렇게 자른 거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나서 이제 이쪽 부분, 네, 윗부분 구멍, 또 이, 2차 연소할 수 있는 구멍 뚫을 거고요. 예, 밑에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을 겁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구멍이 드릴이 좀큰 구멍이면 좋을까 짧은 구멍도 상관없을까 했는데 그냥 숲 같은 거 올려놨을 때 받쳐주면서 구멍만 충분히 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못과 망치로 해서 뚫었어요 일단 드릴로 하게 되면은 어,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면또 충전하고 해야 되었고 일단은 드릴로 하려고 하다가 망치로 하다보니까 망치로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 부분 뚫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망치로 윗부분 다 이렇게 뚫었습니다 자, 물론 처음이라서 약간 삐뚤삐뚤 하긴 한데 이게 해보다버하니까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은 사실 안쪽에다만 열져놓을거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홀쏘를 이용해서 이 겉에 있는 깡통 하단부분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홀쏘로 뚫어줄건데요 일단 위치만 좀 파악해놓도록 할게요 예, 구멍 여덟 개만 뚫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이게 예, 똑바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빼뚤빼뚤 뚫려있으면 공기가 바르게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뚜껑을 닫아놓고, 아! 오! 예, 이렇게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장갑을 꼭 껴야 돼요. 예, 제가 또 깜빡하고, 오! 피 살짝 납니다,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일단, 이거는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서 일단 줄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갈아주셔도 되고요. 일단 좀 그냥 해볼게요. 이걸 집어넣어서 안쪽으로 넣을 거예요. 일단 이쪽으로 약간 움다이면서 넣으신 다음에 망치로 쏠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어저께 저녁 늦게 이 홀소가 도착을 했습니다. 30mm 짜리고요 이걸로 구멍을 뚫도록 할게요. 어저께 표시해놨던 곳에 맞춰가지고 정확히 대신 다음에 홀수로 정확하게 멍멍 뚫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세게 팍 누르시면 은어 일단은 통지 바퀴가 걸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하시고요. 이 홀수가 전체적으로 이통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뺄때 힘드니까 그걸 고려하셔서 하시면 되세요. 일단 예. 위치할 곳에서 정확하게 잡고 돌려줍니다. 때만 이네요 혼자 할 때는 잘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쏙 들어가는데 쏙 들어가지 않아야 지뺄때 편해요. 여기 피에스너 우르겔 맥주통하고 사주참치통을 이용해서 만든 다음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 피에스너 우르겔 같은 경우는 이쪽에 구멍이 두 개가 있어서 제가 알루미늄 테이프로 붙이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움직일 때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집에 있는 음이 가구용 엔틱 손잡이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남아 있어 가지고 쓰는 건데 일단 여기 구멍이 크기 때문에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동그란 링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안쪽에 다 이게 나가지 않을 정도로 돼 가지고 연결을 해줍니다 신나잘 모르면은 바로 이렇게 세게 돌려줍니다 방향으로 예. 이게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냥 손잡이 로될수 있는게 있으면 좋을 것같고요 예, 이게 사실...뭐지? 그 그열 어, 전도가 없어갖고 안 뜨거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테스트를 안해봐서. 일단 해보고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손잡이. 되죠. 하고 또 하나 생각난게 뭐냐면요. 이 예, 다이소에서 알루미늄, 냄비 두개짜리 2000원을 구매를 하나 했어요 왜냐 이걸 가지고서 어 나중에 불꽃 올라올 때 불꽃이 바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접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놀퍼님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계 케이스 같은 걸 사용했는데 일단 집에 저희 집에는 그게 없어요 글라인더 그래서 글라인더 없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근데 실제 사이즈가 여기 진짜 들어가진 않은데, 이때 이걸 구부러지면은, 이런 식으로 꿇을 수있고요이 상태에서 넣을 수 있어요. 딱. 정확히. 딱 꽂히죠. 여기만 칼로 잘라줄 거예요. 이 상태로. 자,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안쪽 라인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게 원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예, 나중에도 위험하지 않아요. 예, 여기가 매끈해졌어요. 그래서 장대에서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불이 올라올 때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꽃이 올라올 때 불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올라올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불멍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제가 이제 요리 같은 거할때 사용하려고 예, 인터넷에서 이거를 샀습니다. 이 다용도 화로대 화염재를 이렇게 놓고 사용하는 것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열기 받침대가 없으면은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네.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얘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